Hi, 안녕하세요 치통영입니다 오늘은 뭔가 세탁소 느낌으로 시작을 했네요 다른게 아니라 제가 이번주에 한해 가장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 생일입니다 <웃음> 우리 영부인님 치통영의 여자친구니까 뭐 영부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평범하게 안 입잖아요 우리 옷 스타일이 왜 이렇게 다르니? 오빠가 좀 바꿔야지. <웃음> <웃음> 그리 맨날 왜 이렇게 다르지 <웃음> 너는 이렇게 깔끔한데 나는 왜 이렇게 덕치덕치냐? 근데 나 운동화 신었어 오빠 주려고. 아 센스 있다. 요즘 트렌드잖아 운동화 신는 <웃음> 거. 그래. 내가 심히 고민을 한번 해볼게 뭔가 항상 어디가 구멍이 나있고 뭐 찢어져있고 약간 이런 옷들이 많다 보니까 데이트할 때 항상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앞에 봤던 것처럼 근데 또 마침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 모임 같은 데갈때뭐 입을지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브랜드에서 협찬 문의가 들어가지고 와 진짜 이 주제에 딱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옷이 예쁘게 나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저도 실제로 입고 여자친구 생일날 가보는 그런 진짜 현실적인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드로우핏이랑 노이어 라는 브랜드 에서 콜라보를 해서 만든 제품인데 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두 브랜드의 만남이죠 수작업으로 한벌한벌 한벌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노이오와 합리적인 가격대의 웨어러블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드로우 핏이 핸드메이드라는 공통 주제를 각 브랜드만의 감성으로 재해석을 한 그런 콜라보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재 좋고 감성 들어간 디자인이 입기도 좋고 가성비 좋게 나왔다 근데 이렇게 막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입어서 보여주는 게 훨씬 와닿으니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메이드 캐시미어 오버핏 블루종이고 완전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오버핏에 포켓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고 또 요즘에 트렌디압에 나온 크롭한 기장으로 나온 굉장히 예쁜 블루종입니다. 남성분들이 크게 꾸미지 않고 자켓 하나만으로 뭐 청바지를 입든 슬랙스를 입든 되게 예쁘게 코디를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 포켓도 보시면 핸드메이드 제품이다 보니까 포켓이 굉장히 몽글몽글하게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감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포켓 디자인이 이게 너무 예쁘다는 그리고 원단 자체도 얇아가지고 이런 카라 부분도 샤프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예쁘게 이런 건 진짜 핸드메이드라서 나올 수 있는 감성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찔러놓은 포켓도 미니멀하게 잘안 보이게 숨겨져 있다 지금 제가 입은 건 그래도 데이트할 때 어,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깔끔하게 입지만 그래도 제가 또 포인트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웨스턴 벨트랑 신발은 여기 브라운 컬러의 부츠로 매치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런 스케어토 부츠는 블랙 컬러보다는 약간 브라운이나 스웨이드처럼 컬러 들어가 있는 걸 오히려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본 코디입니다 올블랙이지만 벨트에이 실버 버클이랑 브라운 부츠가 절대 심심하지 않고 오히려 좀 시크하게 감성 있게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렇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는 잠궜을 때또 다른 매력을 발산합니다. 핏이 보시면 어깨 부분은 오버하게 나왔는데 내려갈수록 좀 트롭해지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볼륨핏, 좀 통이 있는 바지랑 매치를 했을 때이 허리 부분이 쏙 들어가기 때문에 체형이 되게 허리가 잘록해 보여요. 이렇게 허리가 딱 S라인으로 되는게 있어서 체형 보완에 그런 효과도 있다. 옆에서 보셨을 때도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핏이 진짜 예쁘죠? 근데 이게 지금 20% 할인해서 19만 원대예요. 근데 이거는 캐시미어에 섞여있고 핸드메이드고 핏도 되게 잡혀있고 감성도 느껴지고 그 제품이 19만 원이다? 이거는 진짜 가격 잘 나온 것 같아요. 두 브랜드의 콜라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콜라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뭔가 주머니 넣을 때 이렇게 탁 벌려서 입어도 실루엣이 되게 풍성하다 보니까 되게 뭔가 풍채가 있어 보입니다. 남성미가 느껴진다라 해야 되나? 진짜 이쁘죠? 근데 이거는 코트와 다르게 쇼끼장의 블루종 제품이다 보니까 좀 추울 수 있잖아요. 누비만감을 탈착할 수 있게 설계를 해뒀기 때문에 날씨가 좀 풀렸을 때는 제거하고 입으시면 되고 지금처럼 날씨가 좀 추울 때는 그대로 입으셔도 되는데 보통 이런 게들어가면 핏이 망가지기 마련인데 근데 이걸 아마 말을 안 했으면 모르셨을 거예요. 빔이 들어가 있는데도 핏이 전혀 망가지지 않는다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 그래서 진짜 디자인과 보온성 그리고 가격을 확 잡은 그런 블루종이지 않을까 블루종 예쁘죠? <웃음> 바로 내일이 또 여자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선물을 또 제가 또 스위치 통영 아닙니까? 스위치 통영 제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많이 줘봤는데 안 줘본 게 없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페의 가방이라든지 티파니 앤코 목걸이 어, 뉴발란스도 사줘봤고 어, 3, 4년 정도 만났으니까 안 줘본 게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내가 산게 가디건인데 야가디건 선물은 또 해준 적이 없더라고 선물하면 또 빠질 수 없죠?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매종 키친의 가디건인데 은사가 섞여있어가지고 되게 뭔가 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지도 이렇게 되게 두껍게 들어가서 캐주얼하게 여기저기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죠 그리고 또 스위치 통영 아닙니까 제가? 하트 뿅뿅 저랑 여자친구가 좀 생일에 진심인 편입니다 그래서 포장도 대충 해줄 수 없다 이런 것도 또 깔아줘야 되거요 다이소 가면 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냥 달랑 그냥 박스 어? 아까 오케이몰 박스 가가지고야 이거 선물이야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짠! 이로써 우리 영부인님 생일 축하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는 내일 뭐 입고 갈지만 정하면 되는데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블루종 제품도 예쁘지만 뒤에 코트 세종이 나오거든요. 그 코트 세종도 드로우핏의 웨어러블한 감성이랑 노이어의 섹시한 감성이 딱 섞여있는 제품들이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연말 데이트로 저처럼 한번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핸드메이드 캐시미어 싱글코트입니다 야 이거 싱글코트도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런 두툼한 싱글코트에 단단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차르르 떨어지는?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싱글코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라를 보시면은 이 라펠이 뭐 심플하게 내려오면서 남성들의 진짜 섹시함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V라인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저도 뭐 다른 코트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얘는 진짜 소재가 얇고 차르르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만으로 진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반적인 싱글 코트와 다르게 이렇게 로브 끈이 달려있어서 허리 라인이 딱 잘록하게 들어가는 좀더 섹시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코트다. 활용성이 되게 좋은 거죠. 제가 항상 활용성 활용성 얘기하지만 하나를 샀을 때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으면 그건 가격이 얼마든지 진짜 가성비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그 드로우 핏에서 강조하는 여기저기 매치해도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그런 코트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덩치가 있다 보니까 통체가 좀 있는 편인데 이렇게 조여주니까 확실히 이렇게 잘록해 보여서 조금 더 말라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메이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소재가 얇아서 춥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피잡을 갈라서 수작업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공법인데 소재 자체가 캐시미어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얇지만 보온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보온성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추울 때는 니트 같은 거 섞어 입으면 되니까 확실히 소재가 얇고 축 떨어지는 그런 소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뭔가 각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단 아닌 단점을 하나 꼽고 하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름이 많이 가긴 합니다. 제가 앞에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팀다리미 같은 거 하나 구비해두시고 나가기 전에 한 번씩 다려주면 깔끔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크게 단점은 아니죠. 그냥 소재의 특성이다. 그 다음은 핸드메이드 캐시미어 발막한 코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캐주얼한 발막한 코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드로우스러운 아니면 노이어스러운? 제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한 스타일을 별로 안 입기 때문에 그런 발막한 코트도 자주 입지는 요거는 캐주얼하게 입어도 되고 조금 미디멀하게좀 섹시하게 그렇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다. 결국 이것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크림 팬츠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니트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앞에 보여드렸던 스타일은 조금 너무 섹시한 느낌 남성미 있는 느낌이었다면 요거는 약간 진짜 연말 데이트룩 느낌에 가까운 거죠. 사실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제품들이랑 거기다 입어도 아무 문제가 없긴 해요. 그냥 이렇게 싱글 코트를 매치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래도 확실히 실루엣 자체가 좀 다르게 안정한 실루엣 이건 확실히 좀 풍성한 실루엣 싱글코트와 다르게 발막한의 매력은 와이드한 카라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치드 라펠보다는 이렇게 카라 형식을 좀 좋아해요 그런데 이 제품도 핸드메이드 제품이라서 이렇게 진짜 몽글몽글 뾰족하게 얄쌍하게 떨어져서 이 라인이 진짜 예쁜 잠궜을 때는 이런 식으로 확실히 그 캐주얼한 두툼한 그런 발막한 코트랑은 느낌이 다르죠 다 잠궈서 단정하게 연출을 해도 되고 얘도 혹시나 벨티드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허리 라인을 확 조여서 실루엣을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뭔가 이거 길거리에서 볼 법한 그런 코디지 않나요? 어, 근데 나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이 너무 좋은 게 확실히 핸드메이드 공법으로 돼서 이 라인이 나는 몽글몽글한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 남자 섹시하지만 약간은 그런 귀여운 매력이 있다? 그런 느낌의 핸드메이드 봉제 방법입니다 오늘 이네개 중에 좀 데이트할 때 입을 걸 골라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다 괜찮네 입어보면서 지금 여기 끝에 있는 후드코트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지금 요거는 그러면 좀 다르게 코디를 해봐도 재밌겠다 그 다음은 후드코트 요거는 확실히 후드가 달려있는 캐주얼한 제품이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입는 것보다 와이드 팬츠에다가 신발 신고 니트도 조금 컬러를 줬어요 왜냐면 이게 가려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다 가려버리면 너무 칙칙하단 말이야 포인트가 살짝 보이게 이런 식으로 좀 코디를 해봤습니다 캐주얼하게 편하게 데이트할 때 그렇게 입기 좋은 제품이라 생각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입긴 했지만 룩북 사진을 보면은 이 후드코트 또한 섹시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것 또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다 후드가 이렇게 높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것도 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원단이 얇다 보니까 이렇게 후드가 무너져서 좀 내추럴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다른 후드 코트랑은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열었을 때는 이렇게 넓게, 와이드하게. 이러면 좀더 캐주얼해지죠? 근데 이 후드 코트 자체가 앞에 보여드렸던 새 제품보다는 확실히 좀 호불호가 갈릴 아이템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걸 4개 네 중에 두 개를 베스트로 뽑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다잘 나와가지고 여자친구 생일날 뭐 입을지 저 고민되는데요. 짜잔.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아, 오늘 첫 번째 선물이야. <웃음> 대박. 너무 예쁘다. <예쁘잖아>. 생일 hey, 축하합니다. <웃음> 나옷 어때? 드디어 맞췄지. 볼게예뻐 응, 맞는데. 드디어 스타일이 맞는데. 오랜만이네. <웃음> 귀여이 꽃 가자. 놀러 가자. 아 철사 철사. <웃음> 진짜 크네. 대박이다. 입실은 안 해도 되고. 체크임만 하려고 좋은 방이 있나 싶어서 <목소리> 우와, 엘리베이터 봐 여기 좋구나, 이거 마음에 들었구나? 너무 <목소리> 예뻐 두 번째 선물이야 풀방 <목소리> 우와 와, <목소리> 아, 진짜 예쁘다 <목소리> 화장실 예쁜 거봐와뷰 대박이다 헉, 이거 롯데타워야? 와 살아있네! 밤에 진짜 예쁘겠다 그니까 폭청 호수 어저 오리 있다 오리 <목소리> 롯데월드 잠깐 갔는데 메종 크리벨리 여기 향이 되게 좋아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창립자 분이 이거 만드신 분이 와있으시더라고 찍어도 그그 분이... 되나요? 어, 네, 돼요! 설립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 네네 <목소리> 네. 네, Yes, I launched 아 the brand 4 uh, years ago. And it's a e 와. 이거 뭐야? 눈으로 보는 거네요. Yes. 아 it's a whole sensory experience. 와. 재밌다. It's... Very nice. 해 먹을 때. 향이 되게 좋아서 다음에 선물 컨텐츠 할때 한번 추천해도 좋을 것 같은데 광고 대행사분 번호도 받고 왔어요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좋았지? 진짜 좋았어 지금도 계속 나한테 나는데 향이 어. 엄청 좋아 나는 이게 좋았던 게 보통 여자 향수는 과하잖아 어. 근데 나는 그게 없더라 남자 향수인 줄 알았어 처음에 아 이거 냄새 너무 좋다 <웃음> 무슨 물개가 먹이 먹듯이 <웃음> 아나 나와? 안 어, 안 잠깐 안 나왔어 어나 이거 옷 한번 보여줄까? 어디 한번 평가를 보도록 하지 나 평소에 이렇게 안 입잖아. 왜 되게 비율이 좋아보여. 맛있어? 섹시해. <웃음> <웃음> 왜 버리가 됐지? 아니, 나 이게 네. 너이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이 아웃핏이. 코트도 한번 보여줄까? 응. 아. 이건 코트. <웃음> 이것도 괜찮아? 이거 어, 진짜 예쁜데? <웃음> 난 이거. 이거? 어. 아, 진짜? 응. 어. 근데 나 이거 풀어봐봐. 여기 풀고, 그게 단추도 풀어. 이렇게? 아그 음. <웃음> 뭐야? 이렇게? 아! <웃음> 어. <웃음> 그 <웃음> 근데 사실 나도 두개다 마음에 들어서 가져온 거긴 해 1번도 예쁘고 내가 오빠가 저런 걸 입은 걸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긴 코트를 오빠가 안 입잖아 거의 패딩만 입지, 추우면 그런 긴 코트 아주 새로웠어 근데 확실히 코트가 깔끔하긴 하지 <웃음> 생일축하합니다생일축하합니다 호함서 불어도 세요어어니인데주머니인존맛탱인데 <웃음> <웃음> <오. 웃음> <웃음> 진짜 맛있는데 <웃음> 음! 정말 맛있어. 대박. 좀 친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부인... 땡!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와, 감사합니다! 편지부터 봐세요 편지 나중에 보시고 뜯어보세요. 알것 같아? 어. 맞춰봐. 오시지? 땡! 뭐가또 <웃음> <웃음> 아, 어. 상자가 있는데? 둘!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이거? 너무 귀여워. 이쁘지? 와. 잘 골랐지? 잘 어울리네. 완전 데일리 그냥 히트로 맞추는데? 아 고마워. 잘 입을게. 그 이것도 사서했어 어. <웃음> 귀여워. 스위치 통령이잖아. 스위치 통령. 스위치링 여러분, 우리 여자친구 생일 축하 댓글 하나씩 남기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